지난주일은 부활주일 전교인 출석주일로 드려졌습니다. 이날 예배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천 제2교회 이건영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소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 전액은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튀리키에와 시리아, 미자립 교회들, 선교사와 단체들, 중증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